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셔츠를 잘 입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색상의 셔츠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밝은 색상의 셔츠는 화이트 팬츠나 청바지와 잘 어울리며, 때로는 기분 전환도 됩니다. 제가 이 셔츠는 자라에서 만든 린넨 셔츠인데요. 일반적인 디자인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거는 일반적인 린넨 셔츠입니다. 일단 변화가 있는 거는 일단 소매 기장이 제가 입은 거는 기장이 한 7부 정도 되고요. 얘는 긴 기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버튼이 끝에까지 이렇게 단추를 잠글 수 있지만 제 거는 v 넥식으로 돼서 여기부터 이 밑에부터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얼굴이 좀각이진 분들은 이렇게 브이넥으로 입으시면 더 얼굴이 각진 것을 좀 커버할 수 있고요. 또한 덩치가 큰 분들은 브이넥을 입으면 여기를 좀 드러내기 때문에 상체가 좀 부한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린넨 셔츠를 어떤 걸로 고를지 여러분들이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셔츠를 멋지게 잘 입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지나 스커트 안에 넣어서 입는 겁니다 셋업으로 입는 건데요 올해는 셋업으로 수트를 입는 것이 트렌드이며 또한 상아를화이트로 입는 것도 트렌드로 화이트 셋업 셔츠와 팬츠를 입는다면 신장도 커 보입니다 이 화이트와 블랙의 미스매치 코디입니다 화이트와 블랙의 조화는 섹시하고 시크하고 아름다운 컬러 조합입니다 이 따라서 옷 입기 자신이 없는 분들은 요 심플하게 블랙과 화이트로 코디하시면 됩니다 이 상하를 화이트나 블랙으로 믹스 매치 코디하는 겁니다 상하를 화이트나 블랙으로 믹스 매치 코디하기입니다 이 코디하기 힘드신 분들은 요 상하 중에 블랙이나 화이트로 코디하는 방법입니다 이네개의 사진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요 요즘 트렌드인 브라이트 컬러 셔츠를 이용한 코디입니다 이 트렌드 컬러지만 본인의 얼굴과 맞는 색상을 선택하셔서 기분 전환용으로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개 사진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블랙 색상의 셔츠와 코디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 색상인 화이트 면 셔츠와의 코디입니다 이첫 번째 여성분은요 사선으로 여미는 올리브 그린 스커트와의 코디는요 앞트임으로 인해 힙 부분이 적어 보일 수 있는 스커트로 코디를 했고요 두 번째는 블랙 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 입어서 요 다리도 길어 보이고 바지가 부해 보이지 않게 코디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적인 와이트면 셔츠와 베이지 숏 팬츠와의 코디입니다. 톤온톤 톤 코디, 톤인톤 톤 코디로 입는 겁니다. 즉 여러가지 색상으로 해서 믹스매치 코디하는 방법인데요. 네 번째 톤온톤, 톤인톤 코디학입니다 이 채도가 맞는 옷이나 한 가지 색상을 이용한 밝고 어두운 색상의 비슷한 색상끼리 코디하는 방법인데요. 이세개 사진 다 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서 입은 사진들입니다. 이 셔츠를 팬츠 안에 넣어 입어서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또한 1번처럼 와이드 린넨 터크 팬츠는요, 상의를 바지 안에 넣어서 입음으로 바지의 부한 느낌을 제거했습니다. 만약 배가 나오신 분들이 와이드 팬츠를 입고 싶으시다면 짧은 기장의 셔츠를 밖으로 꺼내 입으시는데요. 짧은 기장의 셔츠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특히 요즘은요, 짧은 기장의 클럽탑이나 클럽 셔츠, 클럽 블레이저, 클럽 베스트가 트렌드라 원하시는 옷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두 번째는 셔츠를 바깥으로 빼서 입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은 편안하고 여유롭게 입는 꾸안꾸 스타일인데요 취향에 따라 색상을 맞춰서 입으시거나 어깨에 니트를 걸치는 방법도 멋스럽습니다 셔츠를 밖으로 빼서 입깁니다첫 번째는 요면 셔츠를 반은 넣어서 입고요 반은 바깥으로 빼서 편안한 꾸안꾸 스타일을 연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 편안한 룩이고요 세 번째는 베이지 린넨 셔츠와 아이보리 팬츠와의 코디입니다 세개 사진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연출방법도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쪽면은요 안에 넣고 한쪽면은 바깥으로 빼서 입음으로이 스타일에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두번째처럼 화이트 린넨 셔츠를 버튼 다운하여 깊은 브이넥을 만들므로 목도 길어보이고요 상체도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도 주었으며 요즘 트렌드에 있는 화이트 상하 코디로 한층 더 시크한 코디를 연출했습니다 또한 이때 가방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다면 더 다양하게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세개의 사진은 면 셔츠를 이용한 코디법인데요 첫 번째는 롱 목걸이로 날씬한 효과를 주었으며 베스트 착장으로 스타일의 변화를 또한 두 번째는 어깨의 스웨터를 세 번째는 베이지 니트로 포인트를 준 사진인데요 코디 시 적극적으로 활용 바랍니다 세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디는요 톤인톤 톤 코디로 여러 색상을 비슷한 채도끼리 맞춰서 매치한 코디 방법으로 수준이 높은 코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요 캐리그린 린넨 셔츠와의 코디, 세번째도 캐리그린과 화이트숏팬츠와의 시크한 코디입니다. 세번째는 아우터 개념으로 입는 겁니다. 이 다양한 방법으로 코디할 수 있는데요. 이 티셔츠와 팬츠로 코디하거나 만약 셔츠 기장이 길다면 원피스 개념으로 입으시거나 이 벨트로 포인트를 줘서 시크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우터 개념으로 코디하기입니다. 면 셔츠나 린넨 셔츠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요 탑과 팬츠를 블랙 상하로 코디하여 심플하고 키가 커보이게 기본 코디했습니다. 또한 린넨 화이트 셔츠로 세련되게 코디를 했으며 두번째는 화이트 티셔츠와 화이트 면 셔츠로 코디 세번째와 네번째도요 블랙과 화이트와의 믹스매치 코디입니다. 세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셔츠도 기장이 긴 기장을 이용한 코디 방법인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도 롱 셔츠를 이용한 코디 방법으로 첫번째는 요 벨트로 포인트를 준 사진이고요. 두번째는 백과 하이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즘 트렌드인 코디 방법으로 브라탑과 그린 셔츠로 코디를 했습니다. 코코 샤넬은 말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으면 사람들은 옷을 기억하고 흠잡을 때 없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은 그 여자를 기억한다고 라 말입니다.